나 이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집에서들도 결혼 안해 약간 이렇게 막 푸시가 많을 때잖아요 아, 나이 나이적으로도. 그러면은 나도 아직까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아 절대 안할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두분 그렇죠. 결혼에 대한 그 생각이 응. 혼전 달라지면서 아 저게 부부구나. 그러니까 뭐 결혼을 안 하면 또 엄마한테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결혼을 한다는 게 나를 지지해 줄 사람 만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서로 이제 평화 보완하면서 이제 나와가는 거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 <웃음> 결혼 이 질문 빠질 수 없지 이 나이에 하디슈 완전 맞아. 필수 필수 질문이지 결혼에 대해서 아 진짜 결혼하는 애들이 생기니까 <웃음> 아 자꾸 이제 막 주변에서 아, 진짜 해요 <웃음> 나하고 직접적으로 친한 애들은 아직 안 갔는데 음. 간접적으로 아는 애들은 다 갔어. 나 어, 친한애도 갔어. <웃음> 친한애도 가잖아. 다 갔어 나는 <웃음> 조용히 <해. 웃음> 다 갔어. 정나 <웃음> 열심히 갔다고. 진짜 아, 간 애들, 갈것 같은 애들 이렇게 다니는 음. 것 같아. <웃음> 나는 이제 친한 애들 중엔 갈 애들이 있지. 음, 전 친한. 근데 대학 동기 10명이 이렇게 맨날 친한데 응. 그중에 두 명이 벌써 결혼을 했고 지금 사실 결혼 안 한다고 말하는 순서대로 가고 있거든요 아 맞아 나이 얘기 음, 들은 것 같은데 응. <웃음> 몇 번째시죠? 제가 세 번째인데 앞에 두 명이 벌써 갔어요 사회가 어, 됐네 저부터 끊길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드는데 뛰어 네. <웃음> 없는 거 아니야? 원래 한 26부터 8까지는 엄청 결혼하고 싶었고 9살 되자마자 그 생각이 사라졌고 지금은 좀 반반이에요 음, 결혼이 사실 막 피부로 딱 피부로 엄청 와닿는 나이긴 한데 나는 친한 친구들이 다 가니까 가고 이제 가려고 하고 어... 곧갈거 같고 막 이러니까 실수 외롭고 그러니까 아, 놀사람이 사람 없고 <웃음> 맞아 어, 놀사람이 없고 일단은 그러니까 너는 가면 안돼 걱정이야 <웃음> 아뭐좀 다르게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그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전에 음. 여섯부터 한 여덟까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혼하고 싶다거나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한 로망이 있다거나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음. 삶의 그냥 그걸로 한, 한 단계 한 페이지로 보게 되는 거더 현실적인 눈으로 음. 보게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듣고 보는 게더 많아졌으니까 그더 리얼해졌으니까 음. 그렇죠. 결혼을 안하면 또 엄마한테 민폐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내 친구가 아프면서 이번에 원래 강한 비혼주의자였는데 엄청 심하게 아픈, 아프면서 남자친구 간호를 해주는데 자기가 문득 결혼 안하겠다고 한게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이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왜냐면 자기가 결혼을 끝까지 안 하면 엄마, 아빠가 나이가 들어서도 내 보호자를 해야 되는데 그얼마민폐니까 불효다! <웃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우리 엄마는 직접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 난 이제 네 보호자 그만하고 싶고 응. 너를 인수인계하고 싶고 오늘 아침에도 될것같죠어나 <웃음> 엄마의 계란말이 너무 맛있다. 엄마랑 오래 살아야겠다. <웃음> 맨날 맨날 해줄 수 있어. 근데 집에선 나가. <웃음> <웃음> 요즘에 또 결혼, 그러니까 작년 한 해는 조금 생각,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이렇게 날라갔었다면 음. 결혼 안 해? 이랬었다면 지금은 약간 하고 싶어서기보다는 뭔가 조금 해야 될것 같아서 해야, 해야 되는 건가? 아, 음. 라는 느낌 어, 내가 계속 삶을 어쨌든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살아나가려면 파는 게더 좋은 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쨌든 동반자 아유. 사실 로맨틱한 릴레이션십은 짧잖아요 유희같이그 아, 다음부터 그냥 동반자의 느낌이 강한 건데 익숙하고 편한 내 옆에 있어줄 사람 뭐 이런 느낌인건데 결혼한 친구들이 하나같이 그런 얘기 되게 안정감이 생긴다고 그래서 결혼하면 더큰 소용돌이가 나한테 오는거 아니야? 더 큰..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결혼이란거.. <웃음> 거는... <웃음> 지옥 그치?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 준비 과정은 되게 소용돌이 같다고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안정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뭐 뭐 시대가 이렇고 뭐 상황이 이렇고 이런 이런 거 빼고 그냥 전체적인 걸다 배제한 그 안정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어, 완전 남이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편들어주고 좋아해주고 참아주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음. 음. 음. 근데 뭔가 저도 어쨌든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조금 이 사람한테 소프트해주는 존재였으면 좋겠고 이 사람한테 내가 휴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한동안 에, 에.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아 그런 데서 얻는 안동감일까 이런 것도 있고 24시간 내가 어떻게 같이 방을 쓰고 막 맞아, 맞아. 아, 그 얘기 누가, 누가 연예인이 그랬잖아 싸웠는데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간다고 그,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신나게 놀았는데 음. 여친이 집에 안가다 음. 남친이 집에 안가 음. 나도 4시간이 필요한데 어. 이제 <웃음> 남동생을 하루 봐줬는데 엄마가 집에 안 와야 돼 아, <웃음> 아니, <웃음> 맨날... 여자들은 딱 그런 느낌이네. 아, 아, 밥 먹이고 맞아. 놀아주고 음. 다 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똑같을거예요 남자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할거고 그게 진짜 하루 이틀 같이 좋아서 있고 빠이빠이 하는게 아니니까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친한 그 오빠는 최근에 이제 좀 슬픈 일을 같이 겪었어요 와이프랑 아. 이제 그 상황을 같이 겪어 나가는 그 부부를 보면서 그 어린 부부를 보면서 뭔가 느낌이 응, 되게 있네요 결혼에 대한 그 생각이 완전 응, 응, 응. 달라지면서 아 저게 부부구나 그니까 뭐 저게 서로 그 혼인 서약의 무게가 어떤 건지를 알겠는 거막 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항상 함께 오 응. 함께하겠다 뭐 돈이 있을 땐 없을 땐 함께하겠다 뭐 내가 젊어서나 늙어서나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함께하겠다라는 말이 우리 막 어릴 때는 그냥 그냥 그냥 어, 막 이렇게 듣는 네, 뭐, 겉머리가 팝뿌리 될 때까지 그치, 이렇게 맞아요. 했는데 진짜로 같이 겪어 나가는 그들을 보니까 저게 진짜 그 온의 사하게 무게가 확 응. 이렇게 응. 어, 그치 근데 약간 나도 그 생각을 하는 게 결혼에 대해서는 사실 반반이에요 저도 뭐때 돼서 나오면 괜찮으면 하겠지 지금은 나도 만날 뭐 신적인 여유도 신적인 여유도 아무것도 없는데 샘선의 여유가 없는데 지금 내가 누굴 만나면 그게 그 사람한테 민폐일 것 같아서 사실은 미안해서도 못 만나겠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혼자 평생을 살아간다고 라 생각을 하면 분명히 나한테도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들이 닥칠 거잖아요? 그때 내가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있긴 해야 될까? 한참 술 여덟 마 결혼하고 싶다 하면은 뭐 기대고 싶거나 도망가고 싶거나 보호받고 싶을 때 결혼하면 진짜 안 된다고 <놀람> <놀람> 네, 네. 서로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내가 나 스스로 설수 있을 때, 내가 나 스스로의 그 내가 나와의 관계가 딱 정립이 됐을 때 뭔가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를 잘 맺고 이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근데, 내가 이29 되고. 겪고 3 0살딱 되면서 뭐 근거 없는 안정감과 뭔가 나 이제 으르기야 나 이제 진짜 어디가서 어려워라고할수없어 앞이 사업으로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디가서 어려워라고할 수가 없어서 가, 약간 반강제적으로 약간 이제 자립해야 돼나 <웃음> 진짜 음. 어른이야 약간 진짜 스스로에 대한 그거를 막 이렇게 쌓아간, 쌓아, 쌓아가는 30살이었거든요 나는? 올해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더 결혼하면 잘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요 음... 내가 나를 마주했으니까. 어. 너무 어릴 때 결혼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좀 알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알 <웃음> 수도 있지. 반반이긴 응. 해요. 모를 때 가야 뭐... 시집을 간다. 알면 응. 못 간다. 이런 도 하는데. 어, 진짜 멋 모를 때 가거나 아니면 제대로 어, 알고 가 거. 나 알고 가거나 중간에 약간 위험해. 응. 보고 들은 것도 이제 조금 나는 이제 주변에 샘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음... 약간 생각이 한번싹 정리가 되면서 뭔가 어 빨리 결혼하고 싶어 라 했던 마음이 오히려 사라졌다가 딱 결혼이라는 걸 마주하게 되니까 뭔가 조금 지금 하면 더잘살수 있을 것 같다 자립적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이라면 어? 나도 내가 바로 내가 내가 나를 딱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남편한테도 내가 조금 나무가 돼줄수 있고 근데 반대로 이 사람한테도 내가 믿고 조금 의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신랑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나고 생각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막 응. 내가 무조건적으로 보호받거나 이럴 그렇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딱 그거 같아요 한 마디로 하고 그냥 난 이제 결혼을 준비가 됐어. 돈 빼고 <웃음> 세 번째 타겟 맞네. 돈 빼고 아니 그니까 뺐든 어쨌든 세 번째 맞네. 가친구 준비돼 있는데 뒤로 응, 못 응. 가겠지 이제. 왜못 가? 준비가 되면 뭐 해? 남자가 있어지다 내가 되면 <웃음> 아니 이런 거 살려 이런 거 살려야 지 공개고 원합니다. 30대 피 아, 네. <웃음> 구원 따위 지가 없을 이퍼어지 스나이퍼. 특히 사격. 지가 <웃음> 없 <취미, 수나이퍼>. 사격. <웃음> 부부싸움시 <씨> 조심해야. <웃음> 뒤에서 총알이 날아오있어 <나올 웃음> 무질총으로 살인가는 <웃음> <웃음> 죽을 때가 <때까지> 쏘는 <쉬는> 거지. <웃음> 어이의된것 어,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더나이 그러니까, 그거를 쳐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는 <웃음>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되게 나쁘게 보다가. 음, 막작 되게 막 계속 비막이 <웃음> 헤이터 <했잖아요>. 말 아, <웃음> 헤이터 너무 <웃음> <노> 음. 결혼 <웃음> 근데 이게 20서에서 씻고 넘어왔어 뭐고? 이게 지금 이렇게 간 거야 지금. 이십 분후 지금. 응.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 분은 지금 이렇게 뭐, 움직인 거야. <웃음> 근데 이게 다 나이가 먹을 때 이렇게 되는지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나는 근데 그 말들의 동의를 해, 모르겠어요. 같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음. 나도 이랬거든. 음. 응. 나도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결혼에 왜? 대해서. 결혼이요? 근데 나는 좀두분이 약간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두분이 약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이 워싱이 되는 타입이고 저는 이렇게 큰 워싱을 겪으면 사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서 외부 자극이 좀 묻어난 사, 편이거든요. 음, 음. 그것도 그렇고 저는 항상 결혼에 대해서 좀 있으면 사람이 괜찮은 사람 있으면 하는 거지. 이 마인드로 계속 살아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약간 하는, 근데 그 마인드면서, 근데 없으면 안할 거야. 이거, 이거였는데, 음. 최근에 약간 이제 친구들 진짜 결혼하고 이러면서, 그니까 러 이제 좀, 요 나이가 조금 이제 차기 시작하면서, 친구 주변인들이 좋은 일도 겪지만 안 좋은 일도 겪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나, 나한테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그런데 그때 그럼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지? 어, 나는 이걸 그 혼자 겪어낼 자신이 없고. 그런데 이거를 버텨줄 사람은 누구인가. 물론 결혼을 한다는 게 나를 지지해줄 사람만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서로 이제 형호 보완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거지만. 그래서 아 웬만하면 하는 게 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는 해요. 근데 음. 아직도 그렇게 뭐, 굳이 음. 굳이 해야 해 라는 생각까지 간적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한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남자분들 이렇게 작업하면서 만나다 보면 음. 이제 결혼도 했고 음. 그분 30대 초반에 다 결혼들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면 애가 비슷한 또래로 크잖아요. 음.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음. 여자들은 일단 뭐, 뭐 출산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것들이 이제 걸릴 것들이 많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그거였어 애기들이 나이를 먹어서 내가 학부모가 됐을 때아 내가 늦게 하면 그만큼 다른 엄마 아빠들보다 내가 나이가 많잖아요 우리 애한테 저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라고 하는게 싫었다 자기는 그래서 할거면 빨리 하자고 그냥 지금 결혼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 생각도 조금 대응이었어요. 사실 그 얘기 듣고 아, 나도 우리 엄마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되게 어린 편이어고 어리고 예쁜 엄마 오니까 기분 너무 좋던데 어. 내가 늦게 했을 때 그렇게 맞아. 학부형의 나이가 딱 이렇게 된다라고 어.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또한번대가한거지 엄마야? 이렇게 좀 <웃음> 어, 어떻게 어, 어, 어. 어, 엄마야? 그 생각은 미처 안 했던 거야 내 자식이 결혼하는데 막사돈이랑나랑 나이가 엄청 나 진짜 나그 얘기 들은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예 애를 안낳을거만 모르겠지만 진짜 그거는 그치. 사실 뭐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직 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결혼도 아직 안한 마당에 애까지 무슨 내가 낳겠다안 낳겠다기는 음. <웃음> <웃음> 그니까 수 없는 어. 법. 그뭐 뭐 요즘 결혼 안한 사람도 많고 다 결혼 늦게 하고 뭐 애기도 되게 늦게 하는데라고 분명히 뉴스에서 말했는데. 정작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일찍 가고 일찍 하고 일찍 나을때이 음. 당황스러운. 그렇지. 그러 왜, 왜? 뭐, 왜? 언니 그러면은 뭐 데스토어 할때뭐 어땠어요? 그런 뭐 얘기 들어보면은 막아뭐 어, 뭐 신부님들이 다 어린 신부님들이 아무래도 아직은 많다. 확실히 어릴 때 입어야 웨딩드레스 예쁘다. 이거랑 산토소리온을 갔는데 언니가 20대 후반에 얘기를나았는데다 어린. 응. 그30 30대 초반 초중반 산모들이 되게 위축되고 괜히 오 어. 어. 그다음에 실제로 아픈 것도 훨씬 보다 그렇지 그렇지 언니는 응. 이제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나 이랬는데 그분들은 이제 경력이 다르고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렇죠. 아무래도 있고 뭐 요즘 다 아기 늦게 낳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낳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분들 은 그렇게도 좀더 자. 다들 늦게 결혼하면 애는 빨리 낳는 것 같아. 응. 최대한 빨리 그냥. 네. 음... 늦게 그거. 한 만큼 빨리 낳자. 음. 약간 이런 그리고 거. 아이한테도 뭐 엄마가 어릴수록, 아빠도 어릴수록 좋다. 그쵸. 막 이렇게 하니까 시, 세상이 바뀌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글쎄가 되는 게더 음... 많아. 근데 이건 좀딴 얘기긴 한데 막 친구들이 결나 결혼, 결혼할 거야 이렇게 막 하면은 결혼? 벌써 결혼 생각해. 결혼하면 이상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 나이가 들면 주변을 보면은 아쟤는 결혼하는 게 낫다 결혼하는 게 어울린다 이런 애들이 있어 맞아 맞아 어. 결혼하는 게더 맞는 어. 더자 본인이 이롭다그래야 되나? 응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만 더잘살것 같아 맞아 맞아 그런 친구들이 맞아. 있고 실제로 있고 음, 음. 있는데 음, 어. 갑갑하게 놀래 <웃음> 와 거의 호러급이었다 진짜 지금 갑자기 손이 이렇게 올라왔어 애리 잘하는데 있더라 여튼, 여튼 사람 인생을 모르겠고, 모르겠고, 생각이 되고. 많아진다. 특히 응. 주변 이제 응. 데이터가 쌓이면서 응. 너무 신기하고 데이터가 쌓이니까 더, 모르겠고. 어, 더 모르겠다. 80년 그래서. 동안 비혼이던 할머니가 2년 전에 결혼하셨다는 그짤못 봤어요? 결혼했는데 왜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셨냐? 이더니 전기 불 꺼줄 사람이 없어서. 어, 근데 아. 약간 그런 말 있잖아. 깻잎 깻잎 잡아줄 사람 어, 없어서 어, 외로 어. 외로움 느끼고 약간 그런 일상 진짜 어, 일상적인 그니까그 뭐. 사소한 것들. 나 감기 진짜. 걸려서 누워 있는데 역서자지 역서자 없어. 아니면 하다 못해 옆에서 괜찮아? 뭐 어. 어, 열이 많이 나네?라고 말해줘 사람이 없어. 그런 거에서 사람이 외로움을 느. 끼 결혼 결심하는 이유도 그때 아, 그런 아, 사소한 공간에서 아, 아, 아, 많이 하서 아픈데 간호를 해주는 내 남친 음, 여친을 보고 음. 어, 그런 애였어. 이런 음. 경우 많고. 나가 뭐 완전한 비혼이 있을까?라는 말을 서로 해서. 결혼이 어떤 의미일까? 근데 뭐 그런 작가님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뭐, 그니까, 다음 엄마 아빠를 찾는 일. 음, 음, 나의, 이제, 나이 들어서 엄마 아빠를 대신해줄 사람을 찾는 일인 것 같다.